그,를, 합장하시고, 저를 따르십시오. 처음에, 마양반떼 위승위승, 나타나타야 딥사라냐사, 반짜실라야사마 이거는, 삼기5개를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에게 삼기5개를 일러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아마, 지금, 의인물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붙어서, 부처님께서 직접 신자들에게 전하셨, 일러주셨던 계문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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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년으로 거슬러 돌아가서, 여기 뒤에 그 가시는 등상불이지만은, 이 등상불로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생각하시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삼계오계를 받아서 지인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잘, 잘 들으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마양반떼. 마양반떼. 마양 외송외송. เวสส 라카나타야 라카ั타야ณทายะลั티ข라네나ยะทิสรเนนะสหิสรเมระหะปัญจาสิลาัญ 마양 반테 n g Bante, Visung Visung, 사 i s u n g v 사 s u n g l a k h a n a t h a ยา마าม암ต다ต암ิย양มปิตาริยัปิปะยังป타นเต나ะยังป넨นเตวิสุงวิสุงวิสุงเมสุลักขณทายาลักณทายาิสร a h a สัญจลานิปัญจลานิยาามยาาม b h a g a w a t t o b a g a v a t t o Arah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s a m m ā s a m b u t t h a s s a Namo Tassa Namo Tassa b h a g a w a t t o b h a g a w a t t o Arahato Arahato s a m m ā s a m b u t t h a s s a s a m m ā s a m b u t t h a s s a Namo Tassa Namo Tassa b h a g a w a t t o 하라핫도 하라하도하라하도 삼마삼보타사 삼마삼보타사 부당사라낭 부당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감망사라낭 감망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상캉사라낭상캉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도띠안피도띠안피 p 당사 a ัง s a r Kachami, kachami, kachami k dh dh dh dh dh dh dh ั c h a m i Tutti Yampi, Tutti y a m m a n g Saranang, Kachami, c h a m t u t i a m p i s a n g a n g s a r a n a n g Kachami, t Tatiyampi, 당 사라낭, y a m p i hutang saranang, hutang saranang k a c c a a m i tatiyampi, a m m a n g saranang k a c c a m i tatiyampi, s a n g k a n g s a r a n a n g k a c 바나น바ิ바나ต바าท라마니ิ라마니시카바ว시카바า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아ิ나ข나아ะ나ั나ส라마니า라마니시카바ะมาทิยามิอะทิน 아에 수, 미차짤라미차짤라 베라마니, 베라마니, 시카바당시카바당마디아미 사마디아미, 무사와다무사와다 베라마니, 베라마니, 시카바당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Sura m a s a n a Maja p a m t e r m i n a i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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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사두, 우리를 창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능적인 면으로서는 음. 안, 일, <웃음> 비, 설, 신, 의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육군이라 그럽니다. 여섯 가지의 기본적인 우리의 기능이고, 그거를 또 다른 말로는 육문이라 그럽니다. 여섯 가지 문이라 그럽니다. 이 여섯 가지 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웃음> 이것이 딱두 가지로 구마 두 마디로 구분이 되면은 루빠와 나마라 그럽니다. 루빠란 말은 물질이고 나마란 말은 비물질입니다. 그럼 몸과 마음 혹은 물질과 비물질 둘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의 몸에 관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4대 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대는 무엇인가 하면 다오이라 그래서 지이라 그러고 와포라 그래서 물이다 그러고 와요라 그래서 바람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태조라 그래서 풀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인데 이네 가지 성분이 무엇들이냐 면은 우리 몸에서 지니고 있는 견고한 부분들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발톱이나 이빨이나 뼈 이런 부분을 흙의 성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견고한 성분이라 그러고 수는 우리 몸에서 이르는 진행 흐르고 있는 피 눈물 콧물 침 대소변 고름 우리 체내에 있는 각종 액체를 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풍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기능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서부터 손 들었다 놀았다 하는 것도 바람의 작용이 아니면 이걸 들었다 놀았다 할수 없습니다. 눈을 깜짝 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을 씹어서 삼키는 것도 바람의 작용이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라는 것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의 더운 기운과 찬 기운입니다. 이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이 잘 균형을 잡았을 때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이 둘이 서로 균형이 깨졌을 때는 한기가 많이 수승하면 은 우리는 한기 들어서 몸이 춥다 그러고 반대로 찬극과 더운 기운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더운 기운이 수승해지면은 우리 몸이 열이 난다 그럽니다 우리들이 팔을 구부리고 있을 때 한참 구부리고 있으면 아프고 저려옵니다 이건 왜 저려오는 건가 하면은 수와 풍이 통하지 못해서 정체되기 때문에 이렇게 꽉 하는 동안에 이 뜨거운 기운과 견고한 부분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아프다 그럽니다 사실은 아프다는 것은 우리의 관념이고 다만 육체적인 이 상태가 수와 풍이 제대로 원활하게 통하지 못해서 견고해지고 더운 기운이 모인다는 부분을 우리는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아픈 법은 아닙니다 어느 때라도 팔만 평하는 바람과 물이 제대로 통하면서 시원하게 일종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리한 관찰을 하실 것 같으면은 주먹을 꼭쥐 이고 있는 동안에는 이 피부에서 대류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또 놓을 때도 안과 밖에서 대류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체험해보신 일이 있으세요? 없었을 겁니다. 관심 받게 는일이니까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은 놓아버리고 중요치 않는 일에 매달려서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그 끝까지는 사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그 그 자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바뀐 일만 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숨이 꽉 멈춰버리면 우린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라 하면은 세 가지의 현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치고 그세 가지의 현상은 무엇을 통해서 보는가 하면은 이 몸의 현상과 마음의 현상과 느낌의 현상과. 우리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몸 밖의 현상을 통해서 이세 가지 진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세 가지 진리인가 하면은 재행무상의 진리와 일체계고의 진리와 재법무화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파르게볼것 같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흔히 여러분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법회에 적어도 10년 20년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몇백 번을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성, 성품을 바르게 본, 보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견성은 바로 어디에 딴 데가 있는 것 같이 멀리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내평황하고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맴돌다가 헛소리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수행법은 부처님이 직접 이 수행법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성취하셨고 부처님이 이 수행법으로 45년을 생활하시다가 마지막 열반하실 때는 이 수행법을 끝맺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법은 부처님으로부터서 비롯된 법이요 부처님이 생활하셨던 법이요 부처님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법이요 또이 법이야말로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상이고 불교를 이루는 그 근본입니다. 뿌리 근본뿌리입니다. 이 법을 여의고 불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겉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뿌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원등 기둥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좋은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건가 참으로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서는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 신장들 특성인 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뭔가하고 관심 가지고 모였다가 그거 자꾸 어려워지고 생소하다 해가지고 아이고 별거 아니네 그만 우리 하던 것이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택신과 더불어서 다른 일을 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은 더는 없고 무관심해지는 거 그거는 참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 좋지 않, 않을 겁니다. 좀더 큰기 있게, 좀더 진지한 자세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이제까지 몇십년불교신자생활 해왔는데 한 열흘 정도 내가 시간을 보내서 희생을 해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절대적으로 강 건너 풀처럼 보시지 마시고 이 일은 바로 내일이로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로구나 이렇게 한번 마음을 딱 가다듬어 잡수고 열심히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 우리들이 어떻게 하, 해야사 하이네 가지의 현상관찰을 할 것인가 그럼 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관찰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있습니까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차이는 바로 숨쉬고 있느냐 숨쉬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인물이 잘나오면 못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라도 숨을 들이쉬어서 내쉬어가지고 다시 들이쉬지 못하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순간은 극히 짧느니라 숨을 들으셨다가 내쉴 때까지 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숨을 들으셨다가 내쉴 때까지 그 시간은 불과 3초에 불과 3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체력을 가진 사람이 1분간에 호흡할 수 있는 횟수는 18번입니다. 20번도 안 됩니다. 그래서 18번이 나눠보니까 3초가 약간 너무 뜻말듯한 거예요. 20회 하면 은 정확하게 3초일텐데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길래 30년, 40년, 50년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 우리들은 우리의 정신을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호흡 현상의 마음을 집중시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이 호흡 현상을 가지고 단전호흡이거니 무슨 호흡이거니 무슨 호흡이거니 절대 어떤 명칭도 부여하시지 마시고 선입관념을 놓지 마십시오 이거는 절대 단전호흡도 아닙니다 단전호흡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행법이에요 왜 위험한 수행법인가 하면은 그건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우선 단전호흡을 연관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단전호흡에 대한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마시는 공기는 산소라 그럽니다. 생명에 있는 신선한 공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절대 우리 몸에서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먹은 음식이 대변이 되었을 때 우리는 대변을 절대 오래도록 지닐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먹었으면 소화가 돼서 빨리 내놓아야 하듯이 우리 호흡도 들이마시는 곧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는 공기는 무슨 공기인가 하면은 이산화탄소라 그럽니다. 그건 생명이 없는 공기고 추구 있는 공기고 독이 있는 공기입니다.